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키는 방법이에요 물론 드라이버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드라이버도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클럽 스피드 거리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이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상승을 시켜야 비거리가 늘어나고 좀더 쉽게 공을 칠수 있겠죠 근데 바디 스피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 스피드가 살아나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가속입니다 가속은 어디에서 나오냐 진행에서 나오겠죠 내가 클럽을 진행시켜주는 힘 내가 클럽을 보내주는 힘 내가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가속이 나오고 클럽 헤드 스피드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럴 거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들어갈 때 자, 몸이 회전을 하죠 팔도 떨어지고요 자, 다만 내가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때 이렇게 팔에 힘을 쭉 놔버리고 몸만 돌려요 그러면 은 지금처럼 밸런스가 쉽게 무너졌네요 저는 그러면 은 지금처럼 떨어지는 타이밍이 그때그때 틀려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떨어질 거고 어떨 때는 이쪽으로 떨어질 거고 어떨 때는 다운스윙이 시작을 하면서 떨어질 거고 어떨 때는 다운스윙이 시작을 하고 난 후에 떨어질 거고 그럼 공은 칠 때마다 다른 거리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컨택도 부정확할 거고요 진행은 몸이 해주는 거지만 팔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백스윙을 갔다가 내가 몸이 회전을 해줄 때두 팔이 공쪽으로 뻗어지면서 클럽 헤드를 지금처럼 끝까지 보내줘야 돼요 이게 진행이에요 내가 몸의 힘으로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내가 클럽을 붙잡고 팔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팔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충분하지 않아요 속도가 충분히 나지 않아요 그리고 팔만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조금 왼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을 칠 때는 두 가지 힘을 같이 써줘야 돼요 몸이 회전하는 힘 팔이 보내주는 진행하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추가적인 팔의 가속력을 내기 위해서 몸을 멈춰야 된다 자, 몸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백스윙 갔다 다운스윙 시작하면서 몸을 멈췄다가 팔이 치고 나가요 이러면 은 시작은 몸이겠지만 공을 맞추는 건 팔이에요 정확하게는 여기서 내가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멈춰요 그러면 은 팔도 같이 진행을 멈춰요 결론적으로는 가는 거는 손목이에요 스냅으로 공을 치는 거죠 손목 스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스냅이라는 거는 굉장히 길게 들어가 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요 구간에서 요렇게 스냅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목이 들어가더라도 길게 들어가 준다면 은 헤드 스피드는 살리는 동작이지만 방향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방향이 더 똑바로 가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몸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멈춰버리고 마저 팔이 지나간다는 라 느낌이 들겠지만 정작은 손이 지나가는 스냅으로 공을 치는 그런 동작을 하시게 된다면 스냅이 굉장히 여기서 급격하게 써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스냅이 조금 늦게 들어가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스냅이 조금 일찍 들어가면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그런 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럽 스피드를 늘리고 싶으면 멈추면 안돼요 언제까지? 공이 맞고 지나갈 때까지 이 직전 내용이 저희가 피니쉬를 잡지 말라는 라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피니쉬를 안 잡아야 스윙이 다 나온다고 자, 근데 이거는 피니쉬까지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거다 하고 내가 여기서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자 멈추지 말고 팔이 쭉 떨어지면서 손이 아니라 팔 전체가 떨어지면서 클럽 헤드를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몸도 같이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내려서 돌려서 보내고 마지막 피니시까지 끝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은 제가 중간에 멈췄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끝까지 연결을 하면서 동작을 해줘야지 클럽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쉽게 올라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윙 자체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 아크도 커지게 되고 그럼 추가적인 가속을 받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방향까지 같이 좋아져요. 이걸 멈췄다가 몸이 멈춰면서 팔이 확 지나가는 팔이 아닌 정작은 손목인 클럽 헤드만 그러면 쉽게 다치겠죠 쉽게 열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잔근육으로 공을 치는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추지 말고 큰 근육으로 큰 근육과 잔근육을 동시에 정확하게는 큰몸 근육과 작은 팔 근육을 동시에 클럽을 붙잡은 상태에서 동시에 진행을 해줘야 조금 더 쉽게 클럽 헤드 스피드가 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 있어요 단순히 클럽헤드 스피드만 살리려면 은이 손목으로 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손목으로만 공을 치게 되면 은 순간적인 스피드가 엄청나요 그러기 때문에 거리면에서는 이렇게 손목으로 딱 때리고 지나가는 게 클럽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거리를 쉽게 늘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요만큼을 이만큼이나 많이 돌아가는데 요 짧은 구간 동안 페이스가 180도가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짧은 구간, 구간 동안 정확하게 90도만 돌려서 맞는 순간에 스퀘어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연습을 하면 되겠죠 한 30년? 네. <웃음> 연습을 하면 되겠죠 다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골프가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을 굉장히 타는 운동이잖아요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날은 우리 몸이 둔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 돌아가는 타이밍도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스피드는 늘겠지만 그 늘어난 스피드로 인해서 거리가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옆으로 늘어가게 돼요 똑같이 150을 가는데 전에는 150만 갔던게 150에 옆으로 30이 추가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클럽 스피드가 안 사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러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같이 어떻게 멈추지 말고 어떻게 붙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놓는 게 아니라 붙잡은 상태에서 내 몸이 끝까지 멈추지 말고 돌아가는 것처럼 내 팔도 지금처럼 끝까지 멈추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이래야지 내가 안정적으로 클럽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어요 손목 스냅으로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 내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회전력을 이용해서 멈춰서 순간 스피드를 살리는 것보다는 탑에서부터 피니쉬까지 회전력, 전체 스피드를 살리는 걸로 클럽 스피드를 늘려주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좀더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칠수 있고 좀더 안정적으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할거다 하면서 피니쉬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만 피니쉬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리고 돌고 보내고 피니쉬를 넘어간다는 그네 개의 동작을 전부 다 해주시면서 멈추지 않고 스윙을 해주신다면 전보다는 조금 편하게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길고 빠르게 클럽 스피드를 늘리면서 거리 상승의 효과를 볼수 있으실 거예요 요 내용은 드라이버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추가를 해드리자면 은 정말 간단한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넘어갈 때 몸이 넘어가죠 자 몸이라는 거는 바로 몸이에요 하체가 아니라 상체가 아니라 몸이에요 그래서 돌릴 때는 하나를 막아놓고 하나를 돌리게 되면 은 그만큼 어긋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같이 돌려주시면서 스피드를 살리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스피드를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스윙은 중간에 멈춰서안 된다. 스윙은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근육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그큰 근육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근육과 잔근육이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